이런 짜인마새~~~ 에아아아 으아악 손님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죽어 죽어 영원히 진정시켰군 아주 바람직한 각이야 으으으야 <목소리> <목소리>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Gone Like Burger라는 타이쿤 게임입니다. 약간 카툰풍의 게임인데 한번 튜토리얼부터 해볼까요? 게임 설명 손님을 아야! 죽여서 지지고 볶은 뒤 햄버거 패티로 만들고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세요. 일과 후 지하실에서 여러 가지 함정을 구매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재료 구매 업그레이드 등이 가능합니다. 종족마다 취향이 다르니 퀘스트를 통해 여러 행성을 방문하고 다양한 외계인을 잡아서 냉장고를 채워두세요 암살하다 들키면 내가 다짐육이 될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네요 사진첩 내 네, 어렸을 때의 사진인가? 회사에서도 짤리고 서커스에서도 놀림 받고 연구소에서도 사고치고 노숙 생활도 두드려 맞았네 안 좋은 기업밖에 없어 <웃음> 불쌍해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햄버거 할머니가 만들어준게 아니라 내가 취미로 요리를 만들어썼는데 할머니가 좋아해주셨던 햄버거 그걸 지금 하고 있는거구나 이렇게 가게를 할머니 그립읍니다 아 할머니도 햄버거를 잘 만들어주셨네 캬. 모든 외계인들이 칭송하던 그 전설의 할머니 햄버거 어!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심장이 아! 돌아가셨어 가게를 닫고 아 이걸 대를 이은거구나 내가 이 가게를 살려보이겠어 아 <웃음> 패티도 구워보고 신장개업을 했군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아니 할머니의 그 가게가 다시 오픈한다고? 아 근데 햄버거 상태가 매우 안좋아요 뭐가 문제지? 죽! <웃음> 애들 다 들고 일어났다. 와! 어, 점주가 나섰어요. 손님들을 진정시키고 칼을 던지는군. 그리고 너도 죽어 임마. 죽을래? 햄버거 제대로 만들래? 당연히 햄버거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헉헉. 아이고 빗더미에 앉았구나 가게가 원래 내 소유였는데 이걸 복구하면서 으아 빗더미에 내려앉았어 손님들을 가지고 식재료를 만들고 있어요 와 대박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되네 여기 스토리가 은근 탄탄한데? 만화 보는 맛이 있어? 1일째 죽이는 걸 절대 꺼려해선 안되네 이 게임이 빨리빨리 죽여야돼 빨리빨리 어 화장실은 바로 그냥 처리. 화장실 먼저 가면 안 되지. 주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 주문 후 화장실. 선후 화장실 가면 그냥 바로 사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 화장실 먼저 쓰고 있네. 디저디저 디저. 야, 패티 타는 거 아니야? 고장 났네. 아이 고장이 왜 이렇게 잘나 이거? 보험부터 빨리 들어야겠다 이거. 덕분에 안 탔네요. 7 번. 와,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7 번이 딱 이제 돈 내고 햄버거 가져가고. 먹는 동안 죽일까? 돈내세니까 죽여도 되잖아! <웃음> 아니, 먹을 땐 가만히 냅둬요. <웃음> 오케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 좋았다. S. 보험. 보험부터 하나 딱 들고. 자, 다음날. 야, 이거 개꿀잼이다. 진짜 미쳤다! 자, 변기 물 넘치는 날. 고기 두 개. 빵과 치즈. 1번. 빵과 드메이라. 2번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문이 어려운 3번을 조지자 저 화장실이거든? 3번 3번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방문객 강도당함이랑 감전은 도대체 뭐야?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써줘야 돼? 아 얘들아 지켜봐 서로 대화 나누고 있어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어 이거 될란가 모르겠다 11번 안될 것 같은데? 그리고 11번 왜 짜증상태야 나 쟤한테 서빙 안해 13번? 어? 12번이 있었네? 미안한데 너 죽어라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아 다른 애가 오잖아 둘이 동시에 하 아! 좋았다! <웃음> 좋았다! <웃음> 죽어! 죽어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이거 씻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타겠다 패티 타겠다 탔다 탔다 이거 100% 탔다 안탔네? 그, 야. 다음에 더 이상 고장 좀안 나게 하자. 좋아요. 고장 안 나요, 이제. 셰프 씻는 속도 증가! 에, 너무 필요한 거 아니야? 아, 근데 300원이네. 좀 비싸네. 그래.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참자. 다음 날 가봅시다. 음. 이것이 무엇인고? 뭐 굿버거. 어, 미식가야? 어, 얘 미식가인가 봐! 미식가가 방문하나 봐요 오늘의 메뉴 비평가 방문 평론가들이 굿버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일반 고객 외에 신문기자들도 오늘 방문할 것입니다 물론 변장을 하고 있죠 만약 셰프가 좋지 않은 버거를 서빙한다면 평론가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레스토랑의 명성 수치를 갈기갈기 찢어내겠죠 그래도 만약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면 기사가 호의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헉, 손님이랑 기자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자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평론가 도착. 저 노란색이 평론가인가? 1번요. 2번요. 아, 이제 고장나는 일이 없구나. 너무 마음이 편하다, 지금. 자, 이제 주문이 조금 많아요. 슬슬 조질 때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오케이, okay,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아직 안 들켰어? 씻으면 돼. 안 들켜, 안 들켜, 안 들켜, 안 들켜, 안 들켜, 안 들켜, 안 들켜, 안 들켜, 안 들켜, 안 들켜, 안 들켜, 켰어요 쩔었다. 와. 으, 야. 셰프 씻는 속도 올리자. 이거 너무 쫄려서 안 되겠어. 함정을 좀 늘려볼까? 터미널, 쏘세요. 대상을 공격합니다. 이거 하자. 그래, 깔끔해서 좋네. 키오스크에다가 살인기계를 붙이는거야 애들이 데이트하러 왔네요 뭐지 이건 커플 회방꾼인가 뭐야 이게 고기 먹지 말라는 거야? 무슨 이벤트지? 아할짓 없는 놈들 같으니 오늘 옴놈니 활동가들이 굿버거 앞에서 고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할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채식주의자들이구나 우리 우주 최고의 요리사가 그런 놈들을 혼쭐 내준다면 대충 더 좋아하겠죠? 하루종일 팁 두배 뭐야 이거 저리 가! 뭐야 저리 가! 쟤네 왜 남의 영업장 와가지고 방해야 시위대한테 칼질 못하냐고요? 해볼까요? 바로 도망갈 것 같은데 어, 일로어 잠깐만 어어어아야 어! 시위대 개쎄 내돈명상도와 시위대한테 함부로 놓으면 안되는구나 그래도 함정은 초기화 안됐네 아야 게임 오버가 돼도 업그레이드는 유지가 되네 아이런 게임 엄청 쉬워지지 이것도 미리 열어놓자 아 내가 봤을 땐 지금 함정이 완전 중요해요 환영카펫 대상을 가시로 공격합니다 환영카페 좋다 오케 이 오케 이 땡큐 고장난 변기 변기는 이제 안고장나지 않아? 우리 보험 들어가지고? 변기 고장나네 아씨 보험사 들어도 아니 이 스바라시 자 5번 주문 넣었으니까 그냥 죽이자 형 피곤하다 씻기고 뭐야 왜 지들끼리 싸워? 방문객 감전이 그거네 지들끼리 싸우는거 자꾸 감전이 걸리나 했는데 서로 길막으면 싸우네 아 변기 다 고장났네 아 미안 아이엠 맘맘 게임기 많이 하던데요 아 근데 게임기는 즉사가 아니야 대상을 감전시킵니다 일시적으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오야 어,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모션센서를 달수 있구나 애들이 오면 자동으로 그냥 죽이는거야? 시체 자동제거가 있네? 어? 뭐? 이런거 끝내준다 자동으로 막 수급이 되는거야? 아 이거 돈 열심히 모아야겠는데요? 나 지금 대가리 몇개 있어 21개 이번판은 서빙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싹 해볼까? 오케이 완벽해 살인을 자동화 시켜야겠어 화장실을 완전 많이 가잖아 그니까 러 요거랑 모션 센서랑 시체 자동제거를 다 하는거지 애들올때마다 이제 죽는거야 이거 체력회복은 근데 어떻게하지? 여기있다 50원 오 드디어 다음날 카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썩어가는 음식들 미칠듯한 주방 울고있는 주방장들 뭐지? 내 기사를 보고 왜 칼이 꼽혀있어? 헉! <웃음> 우리 굿버거의 영업비밀을 훔치려고 해요 아우나 oh, no. 이 자식이, 우리의 비법 햄버거를 냉장고에서 꺼내가려고 하는구나. 꺼져! 화장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아? 어? 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아, 내가 모션 센서를 안 켜놨구나. 야래야래. 아, 이 쿨타임이 있네. 어, 이제 쿨타임 돈다. 한번 보자. 오, 시체에서도 바로 되네. 오늘 투자한 값을 하는구만. 콩을 업그레이드 하자 모션센서랑 시체 자동제거 냉각 올리면 쿨타임이 빨라지나봐요? 아 그런거야? 냉각은 뭐.. 비싸지 않네요 자 손님들 오기 전에 모션센서 다 켜주고 어! 제 담배 피러 간다 잘가 어! 5번 죽었다! <웃음> 5번 짠네넌 꺼지고 얘 6번? 얘가 6번 친구지? 아니잖아, 6번 뒤졌잖아요. 아, 이씨. 9번 주문하고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어, 9번 죽었다. 잠깐만, 야, 이거 꺼놔야겠다. 야! 아, 애들. 아, 이게. 아, 자동 센서가 너무 자주 되는데요? 저거 봐. 저기, 담배피러또한 마리 왔다가 또 주님 한놈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될뻔 했잖아요. 주님 또한놈 올라갑니다. I am 요리하는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거 터미널 나쁘지 않은데? 모션센서와 시체 자동제거 피해 오케이 오디오를 하나 사자 좋아 하나 구입아 일단 무엇보다 이게 행성을 바꾸고 싶은데 피해 덮인 손님 두 명을 서빙하라는게 도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이거 영어로 패치를 바꿔서 아아 설정을 바꿔서 읽어보자고? 천재인데? 서 e r v e d to c u s t o m e r 맞네 피를 덮어 쓴 상태로 두명을 서빙하는게 맞네 아이씨 한글패치 애초에 이거 한국어도 영어라고 써있는것 부터가 지금 많이 고름했어 1번 주문 들어왔 뭐야 얘 뭐야 회방꾼들 왔어 꺼, 져 꺼져 우리카 꺼져. 이씨 아 개판이네 가게 <웃음> 가! 가라고 이게 시위를 하면 손님들이 나가요 저 시위에 그, 동화되면은 손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8번 이거 9번 빵만 또 죽는 소리 들렸다 잠시만요 뭐야 9번 죽었어?! 14번 어, 쟤 죽는다 14번 죽는다 안돼! 아아아 14번 손님 죽었어 내가 주문 다 받아놨는데 이씨 뭐야! 이 자식은 꺼져 뭐야, 장사 끝났어? 아니 애들 너무 많이 죽었어! 시체 지금 쌓여 있... 꺼져! 시체 지금 쌓여 있는 거봐 손님 수동으로 잡아서 피범벅 상태에서 두명 서빙해야죠 아, 맞다! <웃음> 어! 손님이 더 들어오는데요? 일단 15번을 죽이자 하얏! 아! 하얏! 피가 묻은 상태에서 이거 19번 주면 되겠다, 19번 이거 16번 이거 18번? 아, 애들 이거 범위 너무 무서워요. 아, 아, 아안 닿았다. 치즈버거? 띠드버거 주스. 아, 아, 아, 나 죽었어. 1일 동안 같은 수의 손님을 서빙하세요. 혈라 종족의 손님 10명을 죽이세요 이번에 미션이 바뀌었죠? 자, 9명 서빙했습니다. 9명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날도 정확히 9명을 서빙해야 됩니다. 맞아! 야! 됐어 정확하게 9명 서빙 어디 보자 어! 뭐지?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거 아닐까 서브 온리 r 븐넘버스 오브 오더스 포 원데이 아 이븐넘버스가 짝수야? 하루동안 짝수 번호인 손님을 받으라고? 홀수번호로 온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고 가라는거야 뭐야 더큰 음.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자 짝수 짝수 번호만 받아야 돼요 자 1번은 바로 그냥 머가리를 찍어버리자 하연 하연 3번 죽었고 5번 손님 친절하게 보내드립니다 어어어 어, 어, 들킨다 들킨다 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총도 모션 끄자 귀한 짝수 손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 6번 손님 8번 손님, 7번 손님 와이. 오제꺼는요님 홀수로 들어오셨잖아. 이... 야! 야! 9번 손님도 필요가 없어. 똥 싸지 마. 홀수는 화장실도 쓸 자격이 없어. 평론가 홀수여라 아, 근데 평론가도 죽여도 상관없어. 자, 11번 손님. 11번 손님. 어디 계시네? 뭔데 혼자 v i p 실 들어가세요? 뒤지고 싶으세요? 홀수 주제 자, 13번 손님, 어디 계세요? 친절하게 조져드립니다. 하이야! 하이야! 다된것 같은데? 안 걸리겠지? 어! 어!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야! 아! 1번 못 참지, 조져. 오자마자 담배를 펴! 안녕하세요, 약수 손님. 아니 5번 손님 감히 잠재 짝수 손님을 때려? 근데 둘이 지금 같이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11번 죽어! 죽어! 아무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신경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9번 니놈 흠 음! 음! 생긴거부터가 마음에 안들어 아, 제발 퀘스트 깨져있어라 아! 됐어! 아레바도니 아!! 레바도니야 이제 갈수 있습니다 레바도니야 드디어 새로운 행성으로 갈수 있게 됐어요 문제는 고기를 구해야 된다는 건데 미가니아, 샤티 그리고 쟤는 뭐야? 저 우락부락하게 생긴 애가 한명 있는데 쟤는 이제 만날 때까지 정보를 살 수가 없나봐 나 함정 개발을 좀 해야 될것같아 이거 피해 올리고 소리에 약한 손님이 메디킷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공격적이거나 패닉에 빠진 손님을 진정시킵니다 이거 하고 모션 센서 범인은 그렇게 안 비싸니까 와야제 피가 6이야 와.. 쟤랑 싸우면 이길 수는 있을까? 쟤왜 뛰어가? 오 마임한다 장기자랑해 쩐다 어 나.. 나도 박수칠래 어 잘한다 야 그리고 왜 명성이 깎이지? 일반 고기를 써서 그런가? 선호하는 고기가 아니면 깎인다고? 어 그러네 선호하는 고기가 아니면 상태 이상 걸리네 명성도 다 깎이겠다 빨리 가, 얘들아. 아, 형, 정신없다. 오케이. 아, 명성 엄청 떨어졌네요. 으, <목소리도> 야. 확실히, 여기에서 이벤트를 발생하면서 외계인들을 죽여야 돼요. 그렇게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그죠? 일하, <목소리도> 아이마세 <목소리도> 아, 자. 으악! 으악! 으악! 손님,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죽어! 죽어! 영원히 진정시켰군. 아주 바람직한 각이야. 저 옥수수 제 뭐야, 잡아볼까? 어? 안싸우는데? 한 번에 안싸운다 어 뭐야 이제 도망간다! 칼로 시비 걸고 유인할 수없냐고요야야 야. 위로 위로 어? 왜 안죽지? 아 피가 온가? 어, 그리고 저 친구는 피해를 안 흘리네요. 야, 이 친구는 피해를 안 흘려. 완전 착한 친구라서 나한테 공격도 안 하고 제잘 가둬 놓고 패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져. 길 막어. 어, 나 밀치네. 저기 거기서. 야, 경찰 배치 지금 4개야. 어떻게 경찰 뜬다 이거. 어. 좋 아, 좋아 아, 어! 아! 나, 안할 거, 야이거 <웃음> 아, 근데, 게임은 진짜, 재밌어 게임은 진짜, 재밌는데 방금처럼 이제실거 까딱만 해도 너무 많은 것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게여기이지만 하자 거이 수고하셨습니다